와 여기는 선녀풍이라는 물에 파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2호점이에요 1호점은 오늘 문을 닫았는데 아무튼 2호점인데 지금 평일이거든요 낮이에요 점심시간도 지났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돼 지금 저희 한한 한 2, 30분째 대기 중이에요 와 아니 얼마나 맛있고 유명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차들 보세요 여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저쪽도 쫙다 대박이죠 소박하지만 2층 창가 자리로 받았으면 하는 참 작은 소망이 있네요 저 위에가 카페 오라 저기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가볼게요 차들 보세요 장사 진짜 잘되는구나 부럽습니다 이건 반찬같아 장아찌 이거 토시예요고스레기 어, 고스레기 아, 메뉴는 이렇게 있네 대자가 4인인데 75,000원 중자는 3인 55,000원 소자는 2인인데 38,000원 냉면세이 3000원 할무침 뭐 이런식으로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는 일단 물회를 하나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은 해물 녹두전을 하나 시킨대요 제가 봐도 지금 그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음료 가격은 이렇고 물은 이렇게 500ml 짜리로 깔끔하게 주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낫네. 난 이런 게더 신뢰가 가더라고. 수저하고 젓가락은 이런 식으로 이래요. 이게 낫죠. 편하죠 편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환경에는 그닥 좋은 거는 아니다. 여기 선녀풍 2호점 앞에는 저기 앞에 나름 영종도에서는 좀 대규모를 자랑하는 더 위크엔드 리조트도 보이고 음 시가다요 이정도 2인분이면 이정도면 괜찮겠지? 아, 면도 있지 면이 하흥냉면에 들어가는 그런 면 같아 그치? 그해 응. 계속했다 응. 이야 대박이다 이거는 무너져. 이건 익은 거겠죠. 먹을만해. 어. 어 그래? 음. 자, 저희가 시킨 거는 용궁 물회 소짜 38,000원짜리. 근데 이게 지금 맛은 진짜 있어. 새콤달 콤의극지 근데 남자 두명에서 먹기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배부르진 않다. 근데 딱 좋다. 근데 지금 양이 조금 있으신 분들,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냉면사리 추가를 해서 주문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손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주문을 하고 나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문을 할때어 이거 이거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미리 주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냉면사리를 추가해서 주문하는게 더 좋겠다 끝 지금 그릇을 보시면 소차 사이즈는 여기 아래가 이렇게 파였어요 근데 대차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안팔서 약간 단지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면을 추가로 해서 3,000원을 시켰고 그거를 섞어서 확실히 평일 낮은데도 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면 나오는데도 한 20분 이상 걸린 것같아요 양은 냉면 1인분 정도의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덩이 이제 대기 손님이 다 없어요 지금 시간은 2시 20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해 보자면 일단 점심 저녁 시간대 사람 몰리는 시간대는 오지 말자 대기가 엄청 길다 평일인데도 길다 두번째는 주문할 때는 무조건 먹을 거한 번에 다 주문하자 세번째 맛있다 근데 많이 느리다 아무튼 그이 식당은 시간이 이게 언제까지 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 재료가 있는 게 아니니까는 최대한 점심 저녁 시간을 피한 시간대에 이른 시간대에 와서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